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ptc Creo 크레오 파라메트리 6.0 스케치 환경에서 치수 구속 dimensional constraint 를 부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제가 기하학적인 구속 조건 geometrical constraint 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에 익숙할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이거를 완전 정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두 개의 요소 기학적인 하구속과 치수 구속을 혼합하셔가지고 완전 정의를 잡아가셔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완전 정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 치수 구속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한번 배워보죠.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은 일단 단축키 뒤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그 비고정 치수 있죠? 이거를 활성화 시켜놓고 쓰느냐, 아니면 비활성화 시켜, 비활성화 시켜놓고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죠. 자,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죠. 파일에서 옵션입니다. 스케치, 비고정 칠수 있죠. 저는 이거를 일단은 해제하고, 확인 누르죠. 얘 누르면 컴피거점 프로파일에 저장하겠다, 이런 얘기고, 아니요 누르면 현재 세션에서만 저거를 잠시 비활성, 비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일단 아니요 하죠. 부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평면 찍고, 스케치. 자 비활성화 시켜놨죠 그러면 직사각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치수가 부여되나요 안부여됩니다 비고장치수위컨 디멘션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거죠 크레오를 조금 익숙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중급 이상인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완전 정의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치수가 필요한지 알겠지만은 처음 배우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치 영상이 조금 복잡하다 그러면 어떤 치수가 빠져 있어가지고 얘가 자꾸 뒤틀리는지, 그거를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컨 디멘션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 nx 쓰시는 분들 있죠. nx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 자동으로 치수가 부여되고 있죠. 예, 그런 것들도 다 위컨 디멘션입니다. 자, 이걸 완전 정의하기 위해서는, 자, 디멘션 D 하시고요. 선 찍고 휠 버튼 클릭 하셔가지고 200, 또선 찍고 휠 버튼 클릭 하셔가지고, 150, 그리고 이선, 이선, 클릭, 휠 버튼입니다. 선, 선할 때는 왼쪽 버튼, 왼쪽, 왼쪽, 치수를 이제 부여할 때는 가운데 휠 버튼입니다. 선, 선, 왼쪽, 왼쪽, 가운데 이렇게 하면 완전 정의가 이제 치수 정의가 끝났죠. 끝마치고 싶을 때는 ESC키, 아니면 이거 함 누르든지, 아니면 휠 버튼, 클릭, 빈 공간을 자... 이런 작업들은 아주 자주 하는 거니까 선택할 때는 어떤 요소를 선택할 때는 왼쪽 버튼이고 치수를 부여하고자 할 때는 이제 휠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이제 완전 정의된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한번 선을 점이나 선을 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형상이 제한되어 동쪽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치수를 기하학적인 구속하고 치수 구속을 통해서만 형태를 변형할 수 있지 마우스 드래그로는 불가하다 능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좀할줄 아시는 분이라면 아, 이 정도의 어떤 수평, 수직, 기하 학적인구속과 4개의 치수만 있으면 되겠네? 이런 판단이 쓰는 거죠. 그러면 모르시는 분이라면 이게 힘들죠. 자, 그런 경우 자, 스케치에서 이걸 켜놓으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확인. 아니요. 사각키 한번 그려보죠. 클릭, 클릭.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위건디멘션이 추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완전 정리하기 위해서는 4개의 치수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비고정치수가 활성화됐다는 가정하에서 이거를 어떻게 완전치수로 고정치수로 스트롱치수로 바꾸느냐 이런 얘기죠 자 한번 보자 파워포인트 보죠 이 네가지 방법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더블클릭입니다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이 값을 내가 원하는 치수 값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색깔이 바뀌죠? 하늘색 비고정치수 요거는 뭐 이런 색이죠 저게 자, 저색은 완전 고정 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롱 치수. 그러니까 더블 클릭 방법이고요. 자, 되돌릴까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치수 가지고 이건 무시하고 치수를 재기입하시면 됩니다. D 하고 예 찍고 휠 클릭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 있던 비고정 치수가 사라집니다. 이렇게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쉽죠? 자, 세 번째 방법은 뭐라는 얘기죠? 강화 기능을 쓰는 겁니다. 자이 치수 선택하면 요게 강화 기능입니다. 컨트롤 T 강화. 그러니까 비고정 치수를 강화 치수, 스트롱 치수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뜨는 거죠. 2배 엔터. 색깔 바뀌죠. 선택하고 강화. 이렇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할때 쓰는 겁니다. 한꺼번에 강화 치수로 바꿀 때. 그러니까 치수 4개를 다 선택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할까요? 다 선택하고 한꺼번에 강화하면 이 강화 치수를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강화 치수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치수를 한꺼번에 이제 강화 치수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치수를 하나씩 하나씩 변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강화라는 기능은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 제가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형상을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마치고요. 여기서는 수평이 되야겠네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치수를 이제 줘가지고 얘를 완전 정의시키고 싶어요. 근데 지금 치수가 어떻습니까? 76, 200, 이런, 45, 75, 이런 식이 돼 있죠. 근데 잠이 치수 하나만 보죠. 이 치수를 만약에 어 나는 188이 아니라 100단위가 아니라 10단위로 20정도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블클릭해 가지고 20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형태가 어그러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겁니다. 크레오 작업 하시다 보면 다른 그러니까 솔리드웍스 쓰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이제 솔리드웍스가 얼마나 편한지를 좀아실거예요 솔리드웍스에서는 이런 치수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는데 첫번째 치수를 기입하면 그 치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내부적으로 스케일링이 일어납니다. 자동으로 축척이 일어나요. 근데 솔리드웍스를 뺀 나머지 프로램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됩니다. 크레오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첫번째는 요거 수정기능을 쓰시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회전 크기 조절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보죠 회전 크기 조절하려면 이렇게 지원 메트들을다선택하시고요얘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버튼으로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니까요 얘, 이 항목을 왼쪽 버튼 한번 찍고 여기 한번 찍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 스케일 값을 아 202에서 20이 돼야 되니까 한 10분의 1 정도로 그러니까 0.1 이렇게 해서 크기를 줄여 놓고 오케이 누르고 들어와 보면 치수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하면 형태가 어우러지진 않겠죠. 그렇죠? 자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자 되돌릴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치수하고는 관계없죠. 그렇죠? 전체적인 지오메트리 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대 축소 회전 이런 기능이고요자 이번에는 수정 기능을 써보도록 하죠. 수정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 이게 비고정 치수죠. 그런 다음에 얘 누르시고 아, 이걸 하기 전에 요 치수를 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치수를 미리 다 선택을 하시고요. 얘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치수 도죠이 상태에서 요188 한번 찍어보시죠. 그러면 마우스를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찍으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여기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죠. 여기 창이 작으면 잘 안보입니다 그렇죠?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얘를 찍는 순간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각형이 이렇게 보이나요? 안보입니다 왜? 비고정치수라서 그렇습니다 배율 점검하신 다음에 이 값을 제가 한번 어 50으로 바꿔보죠 엔터 하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은 이 전체를 모든치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까지 다 선택할까요? 그런 다음에 한꺼번에 강화치수로 바꾸겠습니다 왼쪽 버튼 클릭하면 강화치수로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치수를 다 선택하고요 한꺼번에 요건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렇게 색깔이 보이죠 요렇게 사각형 예죠. 얘를 배열 잠금 해놓은 상태에서 이 값을 저는 20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축적이 일어나면서 스케일을 어느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얘는 치수를 통해서 형태를 축소 확대하는 거고 회전 안되죠 그렇지만 얘같은 경우에는 치수에 상관없이 확대 회전 회... 음, 이런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그렸다 또는 너무 작게 그렸다 치수를 통해서 제어를 하시다 보면 치수 형태가 막 어그러지니까 여러분 이거 수정 또는 회전 크기 조절 이걸 이용하셔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제, 제 경험상으로는 다르면 아주 중요합니다. 말을 더듬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선형치수, 각도, 원, 회전체, 뭐 서플라인치수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다 지워버리죠 일단 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을 하나만 그리죠 클릭 클릭, 필클릭, 필클릭 하셔가지고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일단 비고장치수가 있으니까 좀 지저분하니까요 이거를 해제해 놓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선에 대해서 치수를 한번 줘보죠 D 하시고요 어떤 치수를 줄 거냐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치수 수직치수 수평치수를 줄 때는 점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점점 점점을 찍고 수직치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쯤에서휠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 수평치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휠 클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가운데 휠 버튼을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매개지는 치수 유형이 달라집니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선, 점, 점 찍고요. 이쯤에서 휠 버튼 클릭하면 수직 치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점, 점 찍고 이쯤에서, 이쯤 있죠? 휠 버튼 클릭하면 수평 치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 점 찍고요. 이쯤에서, 사선 위치 이쯤에서 한번 찍어 보시죠. 그러면 사선 치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기존에 있는 치수랑 충돌이 났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과구속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치수를 삭제 하시든지 그렇죠? 보이죠? 이거 지워버리죠. 삭제하면 이제 고정치수로 기입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또는 그냥 사선치수 기입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 찍고 찍으시면 됩니다. 선 옆에요. 근데 만약에 선을 찍고 위쪽으로 한번 찍어보자 어느 쪽을 찍든 간에 항상 사선치습니다 선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평, 수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점점 찍고 찍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또 하나 치수를 한번 보죠. 얘를 지워버리고요. 어, 치수가 선을 하나 했습니다. 자, D키로요. 치수를 하나 부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치수라고요 어,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치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그 유효한 치수죠 유효한 치수 실제 치수를 통해서 형상을 바꿀 수 있는 치수 이걸 여기서는 그냥 강화치수라고 합니다 강화되어서 치수, 강 살았는지 강화치수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스트롱 디메 o 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조치수라는게 있습니다 참조치수.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 레퍼런스치수, 참조치수 이런 말을 씁니다. 레퍼런스치수, 디멘션. 그렇죠? 자, 한번 보죠. 이건 이제 아, 하나 더 있죠. 비고정치수 있죠. 비고정치수. 맞죠? 그렇죠? 위컨디멘션이 고합니다 위컨디멘션. 위컨디메션 앞에서 살펴봤죠. 하늘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치수를 여러분이 부여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강화 치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치수를 하나 더 부여해보죠. <웃음> 그러면 어떤 식이 되는 거죠? 기존 치수하고 이 치수하고 충돌 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치수를 삭제하다든지 아니면 새로, 되는, 새로 생성되는 치수를 참조 치수로 바꾸든지 그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만약 영문판을 쓰신다 그러면 참조라는 한글이 아니라 R, E, F라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 말은 이 치수 같은 경우는 실제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이 수, 치수를 수정을 통해서 얘처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치수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냥 측정만 된 치수입니다. 근데 이런 거왜 필요할까? 예.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 하시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치수와 치수 안의 수식 관계를 걸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조치수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갖다 대면 맞죠? 그렇죠? 치수 해제하고요 갖다 대면 얘는 이제 SD로 시작하는 거죠 얘는 RSD로 시작합니다 SD RSD 이게 무슨 뜻인지는 좀 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선정치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게 이제 예전 버전에서는 이제 과로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괄호 말고 옆에 영어로 참죠. R, E, F 또 한글로 참조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각도 치수를 한번 보죠.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제가 문장이 말을 빨리 한데도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자 D 하시고요. 선, 선, 요쪽을 찍느냐. 그럼 이렇게 각도가 부여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선, 선을 찍고 이쪽을 찍어보죠.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쪽에 이선이 이 이쪽으로 쭉 연장되고 이선이랑 이렇게 지수가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선선 선 찍고요. 이선이 연장되고 연장되는 이쪽을 찍어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둥글게 지수가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찍느냐에 따라서 각도 지수도 달라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어, 이렇게 각도 지수를 매겼어요. 그 다음에 지수 한번 찍어볼까요? 뭐더 이상 치수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죠 얘를 드래그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는 되지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는 되지만 이 반대쪽으로 치수 값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어,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 대체를 한번 써볼까요 이선 찍고 이선 찍고 바깥쪽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되겠죠 대체 기능은 사실 이럴 때 쓰는 건 아니죠 조금 다른 용도로 쓰긴 합니다만은, 치수를 이제 바꿀 때도 쓸수 있겠네요. 찍고, 선, 선 다시 찍어주고, 이쪽을 한번 휠 버튼으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치수가 매기질 것 같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의 네 번째 있죠? 어,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쪽에다 선을 한번 어볼까요 이렇게 그었습니다 근데 둘 사이가 대칭은 아니죠. 물론 각도는 기입할 수 있습니다. 지, 선, 선. 그 다음에 이쪽,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선, 선, 클릭 하셔가지고, 자, 100도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지금 뭐둘 사이가 대칭 관계 아니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도 100도고, 저렇게 해도 100도고, 100도 모양은 다 다르겠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기입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어, 중심선을 하나 찍겠습니다. 클릭, 클릭 하셔가지고,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중심선을 이용해서 치수를 한 부여해보죠. 선 찍고, 선 찍고, 아선 찍고, 중심선 찍고, 선 찍고, 그 다음에 클릭. 그렇죠? 아 이게 잘 안되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 찍고, 중심선을 찍고, 그 다음에 치수를 한 부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잘 보십시오. 아 이걸 지워야 되는데, 지우겠습니다. 선을 찍었어요. 중위선을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클릭해 보시죠. 그럼 이런 식으로 치수가 매기죠. 좌우 대칭 구조로 해서 그렇죠. 이 치수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쪽은 뭐 거의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요게 이 전체로 해서 이제 각도를 매기는 거죠. 다시 한번 보죠. 선 찍고 중위선 찍고 선을 한번 더 찍고 그 다음에 휠버튼 클릭. 이렇게요. 매기 쉽다. 그죠 어, 또는 중임선을 먼저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선을 먼저 찍어도 상관없고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선 찍고, 중위선 찍고, 또선한번더 찍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번에는 지우고요. 중임선을 먼저 찍는 거죠. 중위선 찍고, 선 찍고, 중위선 찍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를 매기고자 할 때, 음, 쓰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쪽에 있다 그러면 대칭 구속을 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이번엔 또 원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분이 원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좀 설명을 드리긴 드렸는데, 원이 있고요. 요거는 꺼버리죠. 치수를 한번 주겠습니다. 원을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 줄수 있는 치수 유형이 세 가지 있죠. 선형 이렇게 기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치수 찍어보면 다시 다른 치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름 치수 또는 이렇게 반지름 치수.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앞에 설명드렸듯이 치수를 기입하면서 선 원을 찍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휠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반지름 치수죠. 처음부터 나는 지름 치수를 기입하고 싶다. 그럼 원 찍고 원을 한번더 찍으세요. 그 다음에 클릭하면 지름 치수로 들어오는 겁니다. 선형으로 기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름이냐 반지름이냐 원한 번만 찍으면 반지름 원을 두번 찍으면 지름 그렇죠? 물론 기입해놓고도 치수 찍고 다른 유형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눌러져 있으면 얘를 해도 이게 안 뜹니다 이걸 반드시 해지하시고취소키 누르시고 한 다음에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에 있습니다 이거는 호정 원과 원 사이에 치수 기입할 때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이렇게 원이 두개 있어요 그 다음에 치수 찍고 원을 위쪽 찍고 위쪽 찍고 이렇게 치수를 매기고 싶다 이쯤에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가 매기지는 거죠 또는 원 찍고, 원 찍고, 이쯤에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 값으로 해서 치수가 기입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어, 또뭐 있을까요? 수직, 수평. 그렇죠? 뭐, 센터 간의 거리를 찍을 수도 있겠죠. 뭐, 정간의거리를 찍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어떤 치수를 여러분이 기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음. 자.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홀로 안 보죠? 중심, 그점을 해서 이렇게 홀을 그렸습니다. 뒤틀리면 요거 누르면 되겠죠? 요렇게요. 자 치수 가지고요. 점점 홀을 점, 한번 찍어보시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클릭하면 호둘레값이 나오는 거고요. 또는 치수 가지고 점점 점, 중심점 클릭 그러면 요렇게 떨어져 보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점 중심점 점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수가 안됐네요 자 거점 중심점 거점 클릭 이렇게 지수를 기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사이 각도 값이 나오겠죠 각도 값이 이런식으로 각도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 호 이런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맞죠? 어, 각도를 기입했다 근데 둘레 값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치수 한번 찍어보시죠. 요거 나타날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각도 값으로 또는 호 둘레 값으로 해서 치수 유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체 치수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중심선을 이용하는 거죠. 클릭 클릭 중심선을 만드시고 절반 라인 가지고 해보죠? 이렇게 했다고 보죠? 그 다음에 이산도 수평으로 이렇게 절반을 그렸습니다. 치수 기입할 때 보통 이제 지름치수로 많이 기입하시죠. 자 이럴 때 D 하시고 어, 중심선 점 다시 한번 중심선 클릭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선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선 중심선 선 중심선 이렇게요. 근데 중심선을 반드시 먼저 찍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선을 먼저 찍고 중심선 찍고 또 선을 찍고 한 다음에 이 쯤을 하면 이 쯤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치수라면 이렇게 지름 기호가 붙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크레오 개발자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지름 기호가 붙었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회전체 치수죠. 이런 중심선을 해놓고 나중에 빠져나오셔가지고 이게 선이 하나 빠져서 그렇습니다. 참조해서 이, 이 두개의 참조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놓고 빠이나와서 얘가지고 예 회전하면 이 중심선을 기준해서 회전이 일어나겠죠. 그죠자 지우고요. 다시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플라인 치수 한번 살펴보죠.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서플라인 치수죠. 원점에서 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클릭, 클릭, 클릭. 종료하죠?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치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점마다 이게 치수를 다 매길 수 있다라고 앞에서 제가 서플라인 치수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 점, 클릭. 이렇게요. 하면 되겠죠? 선, 점, 아이고. 다시 한 번요. D. 점을, 선을 선택하고, 점 선택하고, 클릭. 이렇게 됩니다. 또는 어떻게 할수있다 그러죠? 예. 예, 각도 치수도 부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선 찍고 참조선 찍고 다시 한번 선을 찍고 클릭 아이고 이러선 찍고 참조선 찍고 클릭 자아 이게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선 찍고 참조선 찍고 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각도가 부여되는 거죠 근데 찍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참조선을 먼저 찍고 선 찍고 점 찍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뭐 점을 먼저 찍어볼까요? 그러면 점 찍고 선 찍고 선 찍고 클릭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죠. 각도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점에 대해서도 각도를 부여하실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음, 중심선을 아, 이, 이 점이 잘 인식이 안 되네요.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치구석을 한번 줘볼까요? 이 선이랑 이 점이랑 자 일치구석을 줘보죠. 이 점이랑 선이랑 요 둘선 사이에 각도를 매기고 싶습니다 자 그럴때도 치수 선선점 클릭 요런식으로 하셔가지고 각도를 매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수평구속이 됐네요 이 선이 음. 자뭐 어떤 식으로든지 안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각도를 매긴다든지 치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치수 가지고 그렇죠? 이점 있죠 이 점을 찍는 거죠 점 찍고 그냥 휠 클릭하면 다시 한 번요. 점을 찍고 휠 클릭. 아, 안 되나요? 그러면 선을 찍고 클릭하겠습니다. 음, 선 찍고 점을 안 찍어볼까요? 어, 이번에 다시 한 찍어 볼까요? 어, 요번에 다시 한번 해보죠. 아마 요 각도가 빠져 있어가지고 잘안 매기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각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치수를 잡아 가셔도 되구요 아니면 이런 각도 치수를 주셔도 되고 여기 텐션 각그 뻗치는 힘의 양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려면 각도를 먼저 주셔야 되겠어요 치수 하시고 선선점 클릭하셔 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를 가지고 점을 찍고 이미 빈 공간을 찍으면 요렇게 뻗치는 양을 여러분이 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서프라인 치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베이스라인 치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치수 쭉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가있습니다